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피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2월 24일 농장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바로 호감도 시스템입니다. 선물할 수 있는 NPC들에게 선물을 주고 호감도를 올리면 다양한 호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NPC들이 기존 이마덴네 숲에서 하던 농장 관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농장관리를 도와주는 NPC는 총 4명인데요 한 명은 커밍순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각각 하는 일을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1위는 새로운 농장일 낚시나 축산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작물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NPC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면 호감도가 오르게 됩니다 각 호감도 마다 보상을 주는데 맥스레벨 5레벨이 되면 각 npc의 교환 딱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교환 딱지를 사용하여서 이마 잔의 숲에서 그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한 후에는 이전 호감도 작업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다시 선물하여야만 농작물의 관리 가능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하는 일에 맞춰 그 관리 횟수만큼 내 농작물을 수확해 주거나 물을 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횟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마대드 숲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들이 일을 하여 내 밭을 관리해줍니다 줄리아는 옥수수 밭을 관리해주며 좋아하는 음식은 육즙 옥수수 전병입니다 티첼은 밭의 물주기를 담당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꽃잎 애플파이입니다. 세번째, 또르르는 토마토 밭을 담당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토마토 프리타타. 마지막으로, 싱싱은 사과밭을 관리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과채류구이입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동부 아르카나 원정대의 가을하라범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이라는 캐스트를 통해 쿠킹스토브를 받고 이 쿠킹스토브를 이마단의 숲에 배치하여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들은 각각을 요리할 때 필요한 요리 재료를 얻는데도 필요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봄맞이 요리 대회 에피소드에서 마녀의 주방에 가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중 가정식 만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 시에 요리 재료 채집 시 획득량이 증가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두도 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플러프 고기는 그레이나스 남부에서 플러프를 발로 차면 얻을 수 있고요 진주 조개는 동부 해안가에서 해안가를 따른 길에 있습니다 세레네 허브는 세레네 숲의 큰 계단 폭포 옆에서 채집할 수 있고요 모헬꽃잎은 모헬숲 놀이터 바닥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추가된 농장 호감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